여발에 에 한양에 산간대근 을긋다 농간대서 이곳 태국 직은번에서 직은자인우지나무를 에 한양에 산이 높다 할지라도 안후라 대금산이여서 이기다 할지라도 모래외 농소가 아니시랴 에 한양에 봄이면 가를 보자 가리면 봄을 보자 해 년년이 불렀다 소상인 내들 와서 즐거이 놀고 가노래라. 앞다리 선가게 두다리 후가게 낭든 머리 칼꺾어받으니 어때 즐겁지 않으랴 어느 날이야 만재간 구조상과 후회간 진자상님네 한길이 맹고 두길이 타서 왔던 길에 떡은 바다 다리 놓고 밥은 바다 무덤심하고 술은 바다 노동주할 채 불쌍한 온신 말다요여무엇하리요이별로말 못하고 붙러로 길멋으니 만신에게 이불 빌어 어찌다 하고 싶은 말다하리요 이번에 왔던 길에 못다 살고 못다 먹고 간 병번은 다섯 나비들에게 된응하고 간을 에서 아이고 아이고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아, 아. 어느, 어느 날이야 하연 아. 아, 아.